평생을 네 허벅지에서만 살았는데 쉽게 떨어지겠어? 이것이 평생을 살아온 허벅지 방의 적응력 안 빠지는 부분비만 부위별 전담이와 상의하세요 온니 비만 365MC 온니 여기도